국민 김밥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는데요? 제가 올리브영에서 오늘드림으로 택배를 시켰거든요. 근데 주문한 지 지금 한시간한시간도안 됐는데 왔어요. 올리브영. 진짜 빨리 오네요, 이게. 우와. 지금 이거는 바로 향수입니다. 향수를 샀어요. 아까 올리브영 갔을 때 향을 맡아보고 왔는데 이게 향이 되게 좋은 거예요. 일단은 그냥 왔는데 근데 올리브영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렇게 60ml 정품을 사면 은 요거 15ml짜리를 같이 준, 주기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또 할인을 하더라고요. 10% 정도? 네, 종류별로 향을 다 맡아봤는데 이게 가장 좋아서 이걸로 샀습니다. 짠 이렇게 생겼어요 향수도 너무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60ml이고 이게 15ml입니다 이거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뿌리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한번 내려가서 햇반 사오면 안 돼? 국물이 햇반 먹고 싶은 국물이야 진짜 국물 심각한데? 달려라 빵탄 이거 내가 유튜브로만 보던 건데 TV로 하네 너무 맛있어 중마탱이야? 음, 나 별로 배 안고파는데 왜 이렇게 지 t h a y okay. 고워 쿠팡에서 시킨 택배가 왔습니다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릴 샀거든요 근데 엄청 커요 와우 야, 이 여름을 기죠름을인어고 이름통이 되게 크네? 이거 진짜 크다. 미쳤네. 이거 너무 큰가? 너무 커. 미리 먹으려고 쌍장도 샀고요. 그리고 파채. 그 다음에 상추. 그 다음에 청양고추. 그리고 상추. 그 다음에 쌈무 두 개. 이랑 비오뜨도 샀고요. 도토리무 육수 파랑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이랑 식빵 그 다음에 소면도 샀구요 케찹이랑 마요네즈 이거는 와플 이거는 비비고 전복죽. 그 다음에 카레가루도 쓰고, 초장, 불닭소스, 짜파구리. 이렇게 샀습니다. 아직 한 끼도 안 먹어서 지금 빨리 뭘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감사 <목소리도> 이거 하나 살까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응. 이건 너무 많다 비계가. 이거 어때? 응. 괜찮지? 어때? 응. 괜찮아? 우와. <웃음> 근데 연어 되게 신선해 보여. 그지 응. 여기 잘. 여기 잘. 아, 맛있겠다. 아, 이렇게 한 줄만 먹고 싶다. <웃음> 아, 치즈볼인가? 그런데? 크림치즈볼이래. 나 치킨 먹고 싶어.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? 이 치킨. 광고에 보는 만 오천 원이네? 응. 와 대박이네. 뭔가 하나 더 사야 되는데. 그지? 닭강정. 너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닭강정 맛있겠다. 난 이게 더 땡겨 오 그거 안 땡겨 이걸로 살까? 괜찮아? 무조건 밑에 시원한 거 그럼 이거 하나 사자 이거는 너무 싸서 하나 사야겠어 <웃음> 안 그래? 음, 응. 하나 사? 응 이거 살래 유후 과김치 Thank <laughs> you. 먹다. 먹었다. 먹었다. 먹었다. 먹었다. 다 먹었다. 먹었다. 먹었다. 먹었다. 먹었다. 먹었다. 먹었정도었다먹고싶었거든었이성었이다 먹었다. 먹다 신랑 2랑 지금 주부 로분 정도 고 있어요. 직접 찍을 큰 호텔을 제 돼요. 아, 그래요. 아이요예하요를시고서 이거 지않았 Uh, uh, uh, u uh, u uh, uh, uh, uh.